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다들 건강하시죠? 오늘은 코스터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티타임의 분위기를 뭔가 더 티타임스럽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이죠 나무판 3장을 준비했습니다 모서리가 각이 져 있으니 둥글게 깎아내겠습니다 깎았습니다. 사각형이지만 둥글둥글한 코스터 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생취를 바르겠습니다. 아직도 앵글 잡는게 형편없습니다. 날씨가 점점 선선해집니다. 옷이 점점 잘 안마른다는 뜻이겠죠? 올해 여름은 인간적으로 너무 더웠습니다. 겨울은 또 얼마나 추울지 걱정이네요 아직까지는 하루 정도면 생칠은 잘 마릅니다. 아시겠지만 옷칠은 온 습도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게 굉장히 정확합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오는 시점에서 확연하게 느낄 수 있죠. 한여름부터 8월 31일까지 두세 시간 정도면 마르던 생칠이 9월 1일부터는 한나절 정도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또 10월부터는 하루를 넘기기도 하고요. 옷의 컨디션을 잘 맞춰줘야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갑과 우리가 바뀐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 마술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짜잔 어제까지 세장이던 코스터가 4장으로 늘어났습니다 옷이 잘 말랐나 확인합니다 사실은 막내권은 준비를 안했는데요 그게 요즘 갓 돌진한 한살짜리 막내의 발육상태가 너무 빨라서 왜 자기 코스터는 없냐고 이유식을 엎어버릴 염려가 있어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풍기로좀 빨리 말릴게요 보통 기존의 영상에서는 한 개씩 진행했는데 동시에 4개를 진행하려고 하니 영상 찍는 것도 그렇고 4배는 힘드네요 이번 포스터에도 나뭇잎을 찍을 건데 아직 따오질 못했습니다 이거 바르시고 같이 나가시죠 바람도 좀 쐬시고요. 숲에 가보면 의외로 나뭇잎의 모양이 전부 특이합니다. 그래서 각각 모양새가 다른 나뭇잎으로 구해왔습니다. 세 곳을 고를 건데요. 티스푼 만들기에서는 같은 계열의 색을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보색 계열로 고르겠습니다. 색을 정했으니 각각의 나뭇잎에 색곳을 발라 찍어주겠습니다. 표면이 조금 쭈글쭈글하게 울어버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텍스처가 될수 있으니까요. 나뭇잎이 잘 보이게 배경색은 나뭇잎과 반대되는 색곳을 고릅니다. 대략적인 형태로 칠했습니다. 자 이번 과정은 코스터 제작에서 가장 즐겁고 보람되는 시간입니다. 표면을 갈아내어 나뭇잎을 드러내는 작업이죠. 표면을 갈아내 평평한 돌이 필요합니다. 나뭇잎을 노란색으로 찍고그 위에 파란색을 칠하고 그리고 파란색 표면을 갈아내면 노란색 나뭇잎이 드러나겠죠? 이런 원리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완성단계에 다가갈수록 작업 하나하나 깨끗하게 해야합니다. 생취를 깨끗하게 발라야하니 손잡이를 붙여주겠습니다. 아직 2%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칠을 발라주겠습니다 완성했습니다. 개성있는 자태를 뽐내는 4인 가족용 코스터 세트입니다. 누가 어떤 코스터를 고를까 하는 재미도 덩달아 생기겠네요. 오늘 티타임 당번은 아무래도 제가 해야 할것 같습니다.